안녕하세요. 그동안 얘기했던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함 정리해보죠. 중소형주는 시세차익을 만드는 기간이 대형주보다 구조적으로 헐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시세차익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건 이론상 그럴듯해 보이는 오락이지 절대로 게임은 될수 없다고도 했고요. 그럼님들은 중소형주도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종목의 공전주기를 예측한 후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이 만들어지면 그때 바로 팔고 토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님들에게 그런 능력과 자신이 있다면 그런 식의 게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중소형주는 시세차익이 만들어지는 짧은 기간 외엔 엄청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고통과 공포 그리고 심한 상대적 박탈감만 줄 거라고 했죠. 그럼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까지 굳이 중소형주에서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전 어제 상당수의 중소형주가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지금 님들 머리가 엄청 혼란하시죠? 아마 10중 8구는 그러실 거예요. 그건 님들이 게임의 법칙을 모르니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설명해드리죠. 주식이란 게임을 즐기려는 분들은 반드시 중소형주를 항상 몇 종목 꼭 편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님들 삼성전자가 오직 메모리 반도체랑 휴대폰만을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또이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지금 매출액의 2배 정도를 달성한다고도 가정해보죠. 자 그럼 3년이란 시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런 가정이 가능할까요? 제가 얘기하죠. 이런 가정이 현실로 가능하려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랑 휴대폰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3년 안에 100% 증가하거나 아님 메모리 반도체랑 휴대폰 시장의 크기가 3년 안에 100% 커져야만 가능하죠. 자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글쎄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 만만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보죠. 만약 3전의 매출액이 3년 동안 그리 큰 변화가 없다면 3전대주주가 자신의 회사를 평가하는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물론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고로 3전주가는 공전운동을 하는 동안 전과 비슷한 지점에서 꺾이고 반등하는, 그렇고 그런 흐름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젠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중소형주를 가지고 가정해보죠. 해당 업종의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되는 어떤 조그만 회사가 상장됐다고 가정한 후이 회사가 주식 게임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3년 뒤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 두배로늘 것이란 가정도 필요합니다. 자 삼성의 경우와 비교해서 함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매출액을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야 물론 뒤에 예를 든 중소기업 쪽이 훨 높겠죠. 그럼 이 경우 3년 뒤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회사를 평가하는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것 같나요? 물론 3년 전보다 당연히 회사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이 회사의 주가는 3년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공전주기를 가지되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게 되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일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죠.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여러가지 큰 리스크를 갖지만 종목만 잘 고르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대형우량주보단 헐크다. 고로 복권사는 기분으로 잘 살펴서 싸기 보이는 종목을 좀씩만 매수해두자. 뭐 대충 이런 얘기인것 같죠?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게임의 안정성이 헐떨어지죠. 고로 어떤 특별한 고수익을 바라지 않는 한 중소형주에서 게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과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중소형주에서 꼭 게임을 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님들에게 게임을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중소형주를 권해드린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매수했던 삼호물산 얘기를 하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님들 예전에는 삼호물산 지금은 CJ시푸드 다들 아시죠? 수산물 가공업체로 골프선수 박지은씨의 부친이 대주주인 회사였죠. 전삼원가든 측에서 삼호물산을 인수했다는 점에 상당히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고로 이종목서 상당기간 소위 단타라는 오락을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했었어요. 한국에서 비상장업체가 상장업체를 인수하여 게임판을 재개장한다는 것은 천한 인간들의 모임인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하는 짓인데. 도대체 점자는 분이 뭐하러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생고생하기로 작정을 한 걸까? 암튼 전이 점에 대하여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이 회사의 주가 동향 및 기업의 상황 변화를 체크했었죠. 가만히 지켜보니 회사는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아주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물론 그동안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것도 게임의 법칙상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죠. 암튼 전 일단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삼원가든이 삼호물산을 인수한 건 최소한 게임장 재개장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건 아니다. 도리어 사원가드는 당분간 몇 년간은 사모물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도 원초적인 의무는 풀리지 않았죠. 앞만 봐도 수년 내엔 본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사모물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전제 나름대로 추측한 후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마저 내렸죠. 사모물산은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외엔 현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전이 종목에서 게임을 벌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삼호 물산의 대주주는 얼마까지 주가를 내릴 건가를 나름대로 예상해봤죠 물론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저는 저점을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하고 나서 그보다 15% 위인 570원부터 무조건 분할 매수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액면가를 기준으로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액면가 이하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답니다. 고로 게임장을 개설한지 얼마 안된 삼홍물산의 대주주도 동일할 거란 가정하에 저도 이 지점을 저의 매수 포인트 계산에 사용했죠. 제 예상은 거의 적중했죠. 제가 570원 금방부터 매수에 대기 시작하니깐 바로 팍스코리아 측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더군요. 물론 그 뒤엔 바로 폭락하여 아마 450원까지도 빠졌을 겁니다. 전 암튼 주가가 빠질 때마다 아주 잘게 쪼개서 추가 매수하기 시작했죠. 계좌도 몇개 이용했어요. 한마디로 대주주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신경 썼단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전 솔직하게 이 주식이 언제 상승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가지 확신했던 것은 액면가 이하에서 오래 머물진 않을 것이란 것 뿐이었죠 고로 제 게임의 시간 내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 시엔 액면가 이하에서 매수했던 주식은 전량 정리하기로 작정했었답니다 물론 일부 수량은 고객들의 돈을 제 돈으로 바꿔치기 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나갈 생각이었고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보고 싶었던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조류독감 테마에 걸려서 바로 폭등하더군요. 물론 전 전략매도에서 몇 개월 만에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전 지금도 3호물산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박지은 선수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3원가든 측의 진정한 의도가 뭐였는지 아직도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주 많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간 알수 있겠죠. 자 제가님들에게 사모물산 얘기를 왜한 걸까요? 중소형주에서 조류독 감테마로 한건 했다고 자랑하려고 한것 같나요? 물론 아니죠. 전 단지 중소형주의 경우 교과서적인 게임 방식 외에도 대형주나 우량주에선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게임의 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중소형주의 경우 시가총액이 자금으로 인해 기업의 펀트멘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양한 이유로 쉽게 그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고로님들이 민들 나름대로 그런 이유를 찾아낸 후 그걸 상상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신다면 게임의 수익을 떠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가 투자자에게 주는 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못 느끼시면서 아주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중소형주란 것은 말이죠. 큰 수익만을 노리고 소량만 매수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정석이죠. 외인 그리고 기관 다 이것만 노리며 중소형주에서 게임을 즐깁니다. 그러나 마약님들이 이 방법 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상상하시면서 단 공전주기를 예상해서 하는 게임은 제외합니다. 게임을 즐기실 수 있다면 밈들은 아주 재밌고 교육적인 게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무지하게 길어졌군요. 설명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생략할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